예, 안녕하십니까 예 BJ밤의 누꽃입니다 어...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 지금 유튜브 질문 중에서 어... 솔저가 너프됐는데 어... 지금 점사를 해도 멀리 있는 적을 맞추기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제가 공략을 어... 솔저가 너프된 이후 딜러는 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들 수많습니다. 수, 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이 있,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만의 공략 또 이제 제가 솔 이제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어,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공략을 올려봅니다. 절대 잘난척하기 위해서가 아닌 어, 저만의 공략, 밤에 곧는만의 공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고 배우실 분들은 배워주시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군인이다. 군인이다. 일단 그 전에 있던 솔저는 일단은 점사해도 데미지가 잘 가는 솔더였습니다 난 이제 자.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전에 일단 알려드린거 아시죠? 일단 조작법 먼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조작법 가시면은 모든 영웅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웅 고른 다음에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이거 필수로 아시고 자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제가 공방에서 원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프리카 t v 를키면은 공방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하지만 근데 이게 반디캠을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잔내기 약간 있습니다 i7 쓰는데도 잔내기좀 약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걸 연습하는 토대로 한번 공략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술조정경은 사정거리 멀리 있어도 다 맞추죠? 이렇게 막 쏘면 다 맞잖아요 그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공방에서 보시면은 앞에 대충 로드호그가 막 맨날 그랩을 합니다 알죠? 막 로, 앞에 막 로드호그가 있어 하면서 막 와리가리 하면서 막 쉬프트 그랩하면서 딱당겨서는딱 그랩을 해요 근데 우리팀에 이제 라이너르트가 있습니다 앞에 그쵸? 그럼 이제 라인 뒤에서 누굴 먼저 노리느냐 다 이제 그만 잡합니다 공방하면은 솔저 뭐하느냐 솔저...솔저 딜 안하느냐 자 솔저 여러분들 9가 어떻게 해서 사실 찰까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때리면 차죠 또 때리면 찹니다 또 때리면 찹니다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때리면 퍼센트기 제가 차요 그러니까 LOL과는 다르게 궁이 쿨타임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이 때리고 많이 타격을 줄수록 이게 궁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딱 생각해보세요 솔저는 궁극기까 전술적인게 한마디로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관여판이 됩니다 이렇게 막난사면 계속 맞아주죠 이렇게 이렇게 예 빵빵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 꼭 내가 솔저를 하는데 상대 딜러들만 노릴 아니 첫번째로 상대 딜러들을 노리면은 그니까 이거죠 제가 솔저를 했을 때 상대가 이제 탱커가 있는데 탱커가 딜러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노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퍼센트 퍼센트가 빨리 올라가는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탱커를 먼저 노려요 저같은 경우는 공방에서 경쟁전에서, 경쟁전에서 로도그나 라인하르트 헤드를 먼저 노려요 왜냐? 탱커는 체력이 바가 많기 때문에 그 헤드에임을 계속 쏘거나 바디에임을 계속, 바디에 계속 쏘면은 퍼센트 게이지가 엄청 많이 찹니다. 금방 궁극기가 차요. 보통 솔저 못하는 분들 특징이 상대 솔저나 이제 상대 메르시 파라를 노리려고 한참 헤매이다가 궁 퍼센트를 못채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제 말인 거죠. 파르시를 맞추고 싶다. 어렵잖아요. 왜냐면 내가 파라트 계속 딜을 해봤자 계속 메르시는 힐을 주고 그 뭘지 에너지 봐주고 아 포는 날라오고 난 뒤지고 안걸리죠 방법이 하나예요 상대 탱커 때립니다 계속 안죽어도 때리세요 때리다가 상대 딜교가 너무 심해 상대 딜러쪽 딜교가 딜러 너무 심하면 약간만 견제하세요 약간만 예 약간만 견제하시고 또 탱커한테 딱 미사일 발사하시고 써세요 그로도오거 같은경우는 예 체력바가 달면은 로드건 쭈쭈바를 빠게 될지예아 너무 아프다 그쵸 그럴 때 이제 전술조정경이 준비됐다 공급기가 준비됐다. 준비됐다 이게 나와요 그쵸 그럼 그때 이제 딜러들 얘를 메르시하고 파르시 목표를 포착했다 메르시 먼저 파르시 제적소서야. 파라 파라 나머지 딜러 예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규칙을 제가 그전에 솔저 너프전에 분명히 공략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점사를 하시면 다 했습니다 말려서. 근데 이게 지금 데미지가 많이 너프 됐습니다 점사 데미지가 많이 너프 너프됐다,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중에 하나가 솔저가 너프 됐는데 점사해도 소용없지 않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공방 한번 공방이나 이제 경쟁률 돌면서 어떻게 하면 솔저를 활약적으로 여러분들좀 알려줄 수 있을까 탱커에요 네, 상대 탱커를 누리세요 네. 탱크 먼저 녹이시요 솔저 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헤드임 계속 쏘면요. 금방 죽어요. 예. 솔저 잘만 쏘면은, 진짜 헤드임만 잘 쏘면은, 리퍼보다 더 세요. 근접 딜 최강은 리퍼 아닙니까? 하지만 원거리 최강은 솔직히 전 솔저라고 생각합니다. 위도 메이크, 위도메이도 있지만은, 쏘면은, 진짜 그냥 직사로 합니다. 예.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캐릭터. 또 장전하고, 장전 시간 빠르지? 또 쏘지? 장전 시간 빠르지? 또 쏘지? 헤드에이만 계속 쏘면서 이렇게 전술전을요 또 이렇게 이런식으로 또 이런식으로 네! 이러면 끝이에요 예 현재상 솔저는 저는 진짜 이렇게 밖에 예 진짜 이거말고는 공략이 별로 없단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 이런 말이 나오죠 저는 총을 잘 못쏘는데요 총을 못쏘는 못 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총 못쓰는거 솔직하게 제가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거는 제이 타고나 이, 이 게임은 뭐 타고나서 잘한다 못하기보다는 이런 FPS 종류, 종류는 정말 중요한게 뭐냐면 여러분들 감도입니다. 네. 마우스 감도가 정말 중요해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에 제이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보통분들 뭐난 점수가 하, 하잔데 올라갈 수 없다. 나는 진짜 게임... 게임에지 소질이 없나보다?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판단력과 마우스 감도율, 본인 페이스 에 맞게끔 조절을 조조 절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됩니다. 와리가리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못하시는 분 그거 있죠. 이동하시면서 똑같이 쏘면은다 맞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이게 보통 못하시는 분 특징이 이렇게 막 와리가면서 막 이렇게 서요. 근데 에임이 에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얘를 지나가는 로봇을 이제 에임이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상대방 무빙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쏘시잖아요 맞게 돼있어요 예 네. 이런식으로 쏘란 말입니다 이거 어떤식이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저희 무빙하죠?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가만히다가 맞추려고 노력하잖아 이건 솔직히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숟갈이 가지고뭐 이렇게 잘 쏘지만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무빙을 따라 하세요 잘 보세요 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한번더예이차이에요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에임 가만히 두시고 상대의 무빙을 따라 하시면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다시 딱구 와면은 네,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이 차이예요. 네, 상대 무빙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쉽죠. 참 쉽죠.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웬만한 와리가리하면서 막 이게 막 솔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월타조가안 맞아요. 그분은 참 이렇게 와리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똑같이. 쏘시고 장전하시고 또 이동하고 지동하면시고 이런식으로 쓰세요 이런식으로 이런 러면이쓰시면은 금방 맞춰요 예. 여러분들 못하는게 아니고 방법을 모르시는것 뿐입니다 예 계속 연습하다보면은 진짜 거의 다 맞습니다 매크리나 뭐 매크리도 그렇고 리퍼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 상대 의 무빙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게 바로 오버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쏠죠 너프 이후의 소이저 공략 여기, 여기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제 혹시 어.. 뭐 원하시는 의견 뭐 어떤 킬 챔프 좀 공략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